하지 와. 으, 음. 으, 으, 으, 으, 으, 으, 으, 으, 으, 으, 으, 으, 으, 개 맛있어. 시 <목소리> 어? 꿀잼, 대이 크리.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우마이! 아 크리 올크리한테서 와개 맛있다. 아 아들 안 빠졌네? 오케이 오케이 다음 다아씨오야 잠깐만. 이렇게 세지오오 오야. 음.. 음 음.. 음.. 음오옷오음 오마이.. 오마이 o <웃음> m 개 맛이 있다 음음음아 음. 잔혈은 안 나올 것 같은데 아 아.. 잔혈 잔혈 h a 뼈음음음음 시력 다. 음? 와. 이 오마이. 음, 음, 음, 음. 음? 와. 와, 오마이. Uh, oh, 맛있어. <끼리> 음, 음, 어 맛있어 음! 오바이 아들아 감수다 넣었는데 뼈다 이게 와... 대맛있어아 oh. ah, 마지막 마지막 크리가 안뜬 너무 아쉽다 삼인가 <끼리> <웃음> 난안 피해 난티란다우음음음마이 <웃음> um, <my. 웃음> 지저라. 이거 찬열이다. 이거, this is me. This is me. 이거 찬열이다. 이거 찬열이다. <웃음>